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식 기타를 배운다는 말의 의미와 기타 연주법 5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전화 상담을 하면서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냐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가요곡이나 팝송 선율을 반주와 함께 연주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통기타 반주를 좀 즐기시다가 좀더 고급의 연주를 하고 싶은 경우에 전화 주시기도 하고요. 뭐 추억의 소렌자라와 같은 뭐 그런 경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경우에도 전화 주시고, 또 오선악보를 잘 읽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제 클래식을 배우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선악보를 보면서 기타로 핑거스타일 연주를 하고 싶은 거죠. 저 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입장에서 이제 클래식 기타를 배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카르카시 점진적인 연습 50곡을 배우고 싶고요. 소울 연습곡으로 기타를 배우고 싶고 바의 류트 조곡이나 뭐 소울의 마술 피리와 같은 그런 1800년대에 작곡된 그런 곡들이라든지 뭐 푸월이나 빌라러브스 아니면 레어 브라워와 같은 현대 작곡가들의 정통 클래식 기타 레파토리를 연주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문의하신 분 중에서도요, 한 2% 정도는요, 뭐, 로망스나, 카바티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같은 그런 클래식 소품을 연주하고 싶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뭐, 예스터데이나, 뭐, 월량대표 아적심, 뭐, 윈드송, 뭐 황혼 등 곡을 이제 연주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이런 곡은 이제 정통 클래식 기타 레퍼토리가 아니고 그냥 핑거 스타일 연주에 단지 악기를 클래식 기타로 연주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클래식 기타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클래식 기타 콩쿨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거든요 20년 동안 레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통 클래식 기타 테크닉을 기반으로 모든 기타 연주법을 배울 수 있는 유닝창법이라는 걸 정리를 했어요 그런 유닝창법에서 정리한 기타 연주법은요 크게 이제 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자 기타 연주법 다섯 가지는요 크게 핵심 테크닉과 응용 테크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 테크닉은요 선율 연주법 아르페지오 반주법 스트로크 반주법이에요 선율 연주법은 어, 말 그대로 선율, 멜로디를 연주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선악보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요. 기타 시판에서 음정이 어디인지를 다 알아야겠죠. 스케일 블록을 다섯 개의 폼으로 정리해 놓은 시스템이 이 케이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케이지 시스템을 마스터를 하면 기타 시판 전체의 음정 위치를 다 알게 되는 거고요. 어, 손가락이 자동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페지오 반주법은요. 코드 반주법이라서 어, 6일 코드 운주법이라고 하는 제가 정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코드를 잡을 수 있고 맑은 소리를 낼수 있고 빨리 암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박자로 코드를 바꾸는 방법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주 다양한 아르페지오 리듬 패턴을 암기를 하시고 박자에 맞춰서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반주법에서는요 이것도 코드 반주법이기 때문에 6일 코드 운지법에서 정확하게 코드를 잡으시고 맑은 소리를 내시고 정확한 박자로 코드를 바꾸는 방법을 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트로크 리듬 패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연주법을 기본적으로 다 배우게 되면은요 이것을 응용을 해서 핑거 스타일과 즉흥 연주를 할수 있는데요 특별히 핑거 스타일은요 손가락으로 치는 모든 연주법을 핑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 선율 연주를 하면서 거기에 반주를 붙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아르페지오 스타일의 반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트로크 형태의 반주법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율과 반주를 동시에 하는 것을 핑거 스타일이라그래요 당연히 선율을 해야 되니까 오선 악보를잘 읽고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핵심 테크닉에서 배웠던 오른손과 왼손의 다양한 운지법을 적용하면 핑거 스타일 연주를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흥 연주는 키마다 코드마다 쓰는 스케일이 많은데요 이 많은 스케일들을 좀다 외우셔야 되고요 이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듣기 좋게 미리 구성해서 해놓은 거를 이제 리기라 그래요 한두 마디나 이렇게 리기 있는데 이런 리그들을 많이 활용해서 연주를 하셔도 즉흥 연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가지 연주법 중에서 핵심 테크닉만 확실하게 마스터 하시면은요 클래식 기타 연주고 핑거 스타일 곡은 뭐 당연히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탄탄한 이제 기초 테크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즉흥 연주에서도 이제 수월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타로 연주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핵심 테크닉 그러니까 선율 연주법 아르페조 반주법, 스트로크 반주법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를 오랫동안 즐기면서 연주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기초 테크닉 그러니까 핵심 테크닉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핵심 테크닉이 단단한 손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기타 연주가 재밌어 집니다 기초가 튼튼한 손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기타를 재미나게 연주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 설명문에 제가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 중에서 요 아르페지오 강의가 있는데요 첫시간 수업 영상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손이 많이 달라질거예요 아르페지오 연주에서 픽살이 그러니까 오타가 많이 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통 클래식 기타 자세를 한번 배워보고 싶고 탄현법이 좀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요 무료로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